안녕하세요, 파비입니다 오늘은 팥도사를 하려는데요. 파팥도사이야기 <웃음> 앞서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택배가 안 왔어요. <웃음> 택배가 안 왔는데 뭔 팥도사냐? 아, 제가 샤프를 하나 샀거든요. 샤프를 하나 샀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만이 그렇잖아. 솔직히 하나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아마존에서 배송이 오늘 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배송이 오늘 와야 되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오늘 8시 오후 8시에 쯤 배송이 온다고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배송이 안 왔어 <웃음> 꼭 그런 날 있잖아요 아 오늘 분명히 8시 온다 했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같이 립, 같이 파도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컨텐츠 딱 짰는데 안 왔어 하나가 안 왔어 야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지금 시간을 어떻게 그걸 하냐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하기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해봐야 뭐아 이거 포장이 어떤니, 뭐, 안에 꺼내보니까 어떤니, 지금 십칠감이 어떤니밖에 말을 못해요. 제가 리뷰를 못해요. 지금 팝도사는. 팝도사는 말 그대로 그냥 또 샀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실황같은 리뷰, 실황같은 의미의 그냥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할게 없어요. <웃음> 아, 제상황은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제가 아무래도 서 만년필을 많이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에 워터맨, 그니까, 러 그니까, 물남자, 물남자 제품을 샀어요. 그니까, 맨날, 아, 맨날 싼거만 사다가, 어, 이번에, 어, 야, 응? 음? 얘, 예, 이름 있는데서 샀네? 야,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야, 세금 때리자 하면서 막, 세금 때리자 하면서 막, 이걸 검색을 해봤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막, 그만년필에 대해서, 그만년필에 대해서 막, 검, 그 제품으로 막 검색해봤을 텐데, 그, 그 제품 한국에는 안 파는 거예요. 그 한국에 안 파는 거라서 아마, 없었을 거야. <웃음> 한국이 안 파는거라 아마 아 이거 얼마냐 하면서 세금 때리고, 세금 때리고 싶은데 세금 때릴 만한 그게 없네 하면서 막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아마존에서 아야야이 자식 아마존 샀다 아마존에 검색해보세요 이거 아마존에 검색해보세요 24달러밖에 안하네 하씨 세금 못때리하면서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깨닫고 보낼 수 있게 운명이에요 하 어쨌든 잡담 각설하고 이제 파도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산거는 모노의 그래피제로라는 샤프예요. 네, 샤프펜슬이고요. 두번째는 샤프펜슬인데 네 일단 원래는 은색 원래 그냥 밋밋한 문의 은색, 은색인데 은색 제가 이번에는 이번에 제가 모 문구점에 갔을때 이번에 이런 문양이 있는게 있길래 뭐 특이하다 싶어서 샀습니다. 일단 여는거야뭐 그냥 가볍게 열고요. 가격은 만원밖에 안해요. 하... 어 그립감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네, 수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음 뭔가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이 설명이 뭔지 몰라요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일본어나서 하나도 몰라요 차에 영어면 알아보겠는데 거꾸로 들고 있었네 영어면 차잘 알아보겠는데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일본어예요 그래픽 제로 모노 그래픽 제로는 것밖에 모르겠어 어쨌든 오토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아닌가 모노인가? 모노에서 나온 제품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톰보우에서 나온 제품이네요 아니네요 톰보우라고 적혀 있네요 어쨌든 아시필 한번 해보죠 시필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 써져요 뭐 당연하죠 H B 제품 H B인데 뭐 특별한 기능이 있나 어 지우개가 빼시네요 아 지우개 돌려서 빼, 빼는 방송이구나 아, 그러면 이필 그것도 있겠네요 이거 이게 돌려서 빼는 방식이네요. 돌려서 지우개를 빼는 방식인데 이거 상당히 약하겠다. 이거 뚝뚝 부러지겠다. 잘못하면 어쨌든 여기 모노 그래피제로 어... 머신은컬머 메신... 머신에니컬, 펜슬, 이레이저, 모노 그래피제로, 톰보, 뭐에 속혀 있는데 뭐 외형은 꽤 예쁜 편이에요. 뭐 근데는 무게가 여기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조금 쓸때 손에 피로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파토사의 파비앙이었고요 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봐봐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 아 젠장 이제 스태프가 왔을 때다니까뭐 물론 저는 영상이 두개가 돼서 개꿀이긴 하지만 <웃음> 이만 파비앙이었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 추천과, 추, 추천과 구독은 사랑입니다